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배우 이도윤 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퀴즈에 이도윤 님이 나신다고 보고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이도윤 님을 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도윤 님 나오기 전에 그 족발 야시장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와, 알고 봤더니 그 족발 야시장의 모델이 배우 이도윤 님인 거야 아 이거는 나를 어 족발을 먹으라는 그런 시그널이다 싶어서 오늘은 여기 족발 야시장 본점, 용산 본점에 왔습니다. 제가 먹을 건요, 광고 속에서 광고했던 그 족마호크를 한번 먹어볼 건데요. 이종마호크가 불족발에 그 콩케이노 소스를 넣고, 그 다음에 콩프레이크를 위에서 올려서 먹는 그런 맵단맵단한 족발래요. 그럼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메뉴판을 보는데, 저희는 오늘 이거 종마호크를 먹을 거거든요. 근데 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쌀트 족발. 족발 튀겼대. 튀겨서 마셔놓는 건 없잖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요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돼 이게 아무래도 콩케이노 소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운 걸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엄마 아빠랑 모시고 같이 왔거든요 근데 아빠가 매운 걸잘못 드세요 근데 어뜨, 어떨지 한번 봐야돼부산은 밑반찬으로 이렇게 콩암콩도 나왔거든요 오 상당히 녹고해 이거 어제 술 마셨는데 해장각이다 해장각 와 진짜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맵지, 맵 음! 와, 해장되는 맛. 밑반찬으로, 백김치도 나오고, 여기, 보쌈, 무김치도 나와요. 음! 오 어, 너무 맛있다! 음! 음, 이 보쌈 맛있을 것 같다. 이게 음. 삭다 와, 입맛 진짜 제대로 돋는다, 두다 응. 여러분, 비주얼 미쳤어요. 진짜 장난 아니야. 옥수수 들어가 있고, 와, 진짜 비주얼이 오, 최고, 최고. 오, 너무 기대돼요. 솔직히 말해서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있고 이 위에 콤플레이크랑 이렇게 올려졌는데 한번 먹어 볼게요. 와. 이거 뭐야? 되게 콘플레이크랑 이게 코코노 소스예요. 처음부터 빼드가 먹었어. 그 없어요. 이게 콩케노소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매 맵지도 않고요. 우선 고기가 너무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요. 어. 고기 담백한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콩케노소스도 약간 달달하고 그 다음에 이 콩플레이크가 식감이 아삭아삭한 게 먹는 재미도 있고 맛도 있어요. 나 어. 아, 이거 진짜 진짜 족발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한 게 어, 너무 맛있다. 콩플이들시죠아삭아삭하신 음. 음. 음. 라면? 응. 응. 기본적으로 고기가 너무 맛있네. 부드럽고. 응. 쫀득쫀득하고 족발이 쫀득쫀득하고. 응. 음. 이제 술만 안 먹으면 한잔더 할텐데. 이제 술을 마셔가지고. 여기 백김치. 시원하다. 응. 근데 수작품이 장갑 준비되어 있어요. 와. 응. 이게 밥에 랑 먹으면 되게 맛있는 양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날차 두밥을 하나 시켰어요. 주문했어요. 밥에 그두먹밥밥위에딱 얹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요고, 요고. 모스. 역시 족발은 들고 뜯어야 돼. 음. 아빠가 매움을 못 드신다. 아빠도 지금 잘 드시고 계세요. 여기 옥수수 드셨어요. 국물 옥수수. 여기 음. 예, 콩나물. 음. 이거 콩나물 음. 드시면 안 돼요? 매워 매워. 날치아주먹밥부 시켰어요 얘가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주먹밥을 먹으면 딱이뻤더라고 근데 주먹밥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똑글다글하게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 그럼 얘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밥 위에 이렇게 주먹밥 위에 족발 얹어가지고 음 역시 내상은 틀리지가 않아 음. 음. 진짜 잘 어울려 밥이랑 뭐가 면 딱이야 백끼리 살짝 얹어서 있어 음. 기본적으로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밥이랑 너무 잘한다 쇼시키고 쭈댕기다 배에 붙어있고기 맛있다. 쫀득쫀득하고... 음. 음. 아니... 이게 워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배우석니까 그래가지고 먹을 때 계속 따뜻했어.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도 계속 따뜻한 효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술 너무 땡겨, 지금. 와. 차도 갖고 오고, 어제 술.. 아. 족발은 술을 땡기고, 이 콩나물 회장으로, 국으로 마시면서, 회장하면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 이게 진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지만, 진짜 술, 술한줄 최고 같아. 져족도 올리고. 어이 싸먹어도 진짜 맛있다 얘는 포장해서 드셔도 물려면 맛있겠지만 매장에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죠 따뜻하게 계속 유지되니까 어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 마이크 안 차고 있었는데 저인물이 음. 가라 음. 가 네 여러분 오늘은 족발야시장 용산 본점에 와서 제가 이렇게 신제품인 족마포크를 먹어봤는데요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어. 고기가 우선은 잡내 하나도 안 나고요 우는 이런 거 전혀 안 나고 족발 자체가 되게 엄청 쫀득쫀득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어. 그리고 족발 자체도 얼른 맛있는데 거기다가 달달한 콩키노 소스랑 콩프레이크가 올라가니까 달달하면서도 매운맛이 되게 맵단맵단이 되게 조화롭게잘 됐더라고요. 거기다 식감을 위해서, 아삭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콩프레이까지 크 올라가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아니, 배우 이도현 님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족발 야시장을 알았는데, 이도현 님께 너무 감사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포장해서 드셔도 맛있겠지만, 이게 매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판 자체가, 골판이 달궈져서 나와요. 그래서 계속 먹는 내내 뜨끈따끈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콩키는 그 달달함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지만 어른들은 술안주을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먹는 동안에도 맥주 땡기고 소주 땡겨서 엄청 웃는데 어. 그리고 이게 양념이 아무래도 불족발이니까 어. 주먹밥이랑 먹잖아요. 더 맛있어요. 어. 쌈 싸먹어도 맛있고 진짜 진짜 너무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딴 안녕. 안녕. 안녕. <웃음>